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입니다 여러분 어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놀라셨죠 제가 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어, 84번째 러블레터를 어, 이제는 녹음이 아니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예, 좀 재밌네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 뒷배경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굉장히 임대료가 비싼 그 홍대 지역이기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는 말도 맞겠고요 예. 어, 이 저에게 그래도 특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 녹화를 한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오늘은 들어주시고 봐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게 좀 웃기네요 제 얼굴밖에 없어가지고 뒤에 배경이 좀 예쁘죠 여러분 예. 84번째 러블레터는 제목은, 한국어 제목은 당신만이 나의 사랑 빛 그리고 구원 다시 한번 기네요 당신만이 나의 사랑 빛 그리고 생명 음. 영어 제목은 어 사실 10편 27편 1절을 그냥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녹화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몇가지 있는데 제가 지도하는 영어 관련해서 좀 재밌게 영어를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좀 녹화를 해 보려고 하고요또 음. 러블레터 그리고 제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영어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과정 뭐 학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예, 학교로 시작할 돈도 없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을 뭐 클래스를 어, 유튜브가 됐던 같은 그런 쪽으로 좀 녹화를 시간이 있을 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뒷빙경 어, 굉장히 예쁘죠 저희 <웃음> 직원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사실 페인트실 직접 하고요 여기 보이는 뭐 가구나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저희가 어, 골랐기 때문에 애착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웃음> 여전히 옆으로 새는 거는 <웃음> 변함이 없네요 예. 어, 참고로 요즘은 디저트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료와 디저트를 그래서 어,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또 이런 저의 예쁜 카페에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10편 27편 1절 Psalm 27 verse 1이 어... 저에게 제가 이제 제가 어제 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텐데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냥 누가 한 한마디가 저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뭐 예민하고 그러면 당연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어 뭐 남의 하느니 그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어 상대도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좀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의 그 밴댕이 속 같은 그런 모습이 또 못마땅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면 멘탈이 약할까 뭐 그런 예 생각을 잠시 하게 되면서 아, 나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어두워지는구나. 나는 주변에서도 좀 밝은 편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나의 마음이 쉽게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뭐 처음은 아니에요. 또 이제 하면서 어뭐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힘들어지면 뭐 하는 방법들 중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육받은 대로 뭐 찬양을 좋은 찬양 제가 러브송 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어제 우리 밀크님이 그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분이 제일 열심히 이거를 지금 그 아시죠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모를 정도면 나머지 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러브송 이라는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찬양들 뭐 주로 외국 찬양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퍼온 거죠 예. 그또 들어보시면 여러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뭔가 듣고 싶지 않고,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했는데 듣고 싶지 않고, 물론 사소한 일의 배경에는 그게 빙산의 일각처럼 그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또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기로 선택한 신의 어떤 원수격인 사탄이 항상 어떤 거짓말이나 침소공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그것이 진실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대부분 어 작은 일로 이간질하고 이런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면이 다분히 있었고 예.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여간 그 찬양도 이렇게 뭔가 귀에 안 들어오고 예.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설교자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많이 그런 설교도 굉장히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가 가장 그 오래 어 해온 습관 중에 그래도 몇안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전에 그유 버전이라고 미국의 라이프 처치에서 리무료로 배포하는 영어 성경 암송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 제가 또 영어 성경 한 구절을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Sam 271. 이거를 보는데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You are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다시 한번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너무나 평이한 문장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고 성경에 맨날 나와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이 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런 그것이 어떤 상황에 그런, 그런 어두움이든지 어, 제마음속에 어떤 개인적인 성격에 그런 어두움이든지 간에 어, 근데 그 당연한 말씀이 정말 저에게 해답이 되었어요 아, 내가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밝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서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후에 저의 마음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착하다고 또 잠깐 착각을 하고 제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밝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작은 일로 이렇게 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그런 것을 야기시킨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또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아, 그렇지. 나의 빛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편, 27편에서 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The Lord is my light. 같이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질 때 The Lord is my light.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y salvation.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너무나 강조하는데 우리는 가끔 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거를 보면서니까 하 되게 재밌네요. 예, 여러분들 좀, 예, 근데 뭐 저의 면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예, 아, 아낌없이 다 그냥 오픈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어.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편 27편이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참 기구하죠 그 인생이 그 아들에게 죽임을 아들의 반란으로 예, 최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상처를 받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게 최측근인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 뭐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측근에게 다윗도 어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이 고백을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예. 자기 아들이 자기가 죽인다는 건 어떻게 이거는 뭐 저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니까 모르겠는데 아들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어... 네 그... 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알람이 막 뜨네요 왼쪽에 막 문자 오고 예, 어 네, 좋은 기계를 아직 살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런데 그 27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27편에 제가 막몇장몇절잘못 장 외우기 때문에 오늘 27편 준비하면서 미리 읽어보니까 그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어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신의 집에서 내가 정말 종일 당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보면서 그렇게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10편, 2, 7편 4절인가 있더라고요. 어 이것도 여러분 또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땡자 땡자 놀면서 그냥 예, 음악을 잘했다고 하니까 당시에 그 자기가 연주한 악기를 막 그냥 땡자 땡자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신성 노름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최측근인 아들의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상황에서, 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이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름다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는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아들도 아니고 이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나의 사람 나의 빛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저에게나 예, 제가 어제 또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저에게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가족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 이 거절감 이라든지 이런 상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찾아보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 정말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어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에서 한 것처럼 어, 나의 진정한 사랑이 나의 가족 이전에 어, 어떻게 보면 가족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나의 빛이 나에게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금 어두웠다가 빛이 이렇게 <웃음> 창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 예 기분이 좋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 또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코로나니 뭐니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우겨싼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너를 네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정말 많이 가르치신것 같고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진짜 마지막 저의 코멘트는 어,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또 절대 사랑이신, 절대 지혜이신 그 존재라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지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 오는 날도 제가 이 카페를 예, 어, 운영하는 때까지는 어,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watching. 얘 watching이네요. 리스닝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